<웃음> 오늘은 색다른 걸볼건데요 바로 마인크래프트 버전 마비노기를 해볼겁니다 우리들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마인크래프트에다가 마비노기 세개를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저한테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한번 시공시찰 단계로 한번 가 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<웃음> 바로 그곳입니다 <웃음> 나옵니다 여러분들 마비 나우 스테이지가 아말 <웃음> 걸리면은 던바튼으로 갈수 있고 아사운드낮 아직 없습니다 사운드 제가 튼거예요자 밖에 보시면은 밖에 원래 티르코네에서 생성되어야지만 어렴풋이 던바튼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거를 자 마비 나우 스테이지가 이야 이거 만든 이 스테이지 만드는 데얼마가 걸렸습니까 여러분들 3주, 3주 걸렸을 거다. 3주 걸렸다. 이거 문양 진짜 어떻게 한 건지 신기하다. <목소리> 자. 오, <목소리> <목소리> 자. 마자보리한 여신이 여기서 같이 저를 반겨주고 있고. 자, 던바튼입니다. 던바튼. <목소리> 위에 이렇게 딱 날아서... 이렇게 있고요. 일단 어, 날아서 보시여기가 은행이고요. 여기 시몬 집이고 자파점이구요. 발터도 보이고, 발터도 있네. 발터 아저씨, 안녕하세요, 로젠님. 아, 아니, 발터 이렇게 저 존칭 안 쓰는데. 자, 여기 세세하게 동상, 어, 이거 파자 로 아니야, 이거는? 단한 바퀴 쭉 둘러보고 우리 작업팀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자, 덤바튼 골목구석도 있구요. 어, 뭐야, 뭐야, 뭐야, 이 사람 뭐야? 안 보이는 게 뭔가, 안 보이는 사람들이 뭔가 있어? 뭐야, GM이야, GM? 자, 여기가 일단 크리스텔. 덤바트 성당인데 클테 있네요 오 헬로 로젠어 눈망울 좀봐자 안에다 한번 들어볼까요 이야 <웃음> 이야 여기 옛날에 여기서 여기서 딱 이제 같이 옛날에 막 결혼식 임시 결혼식을 여기서 딱 했거든요 이렇게 자 한번 이쪽으로 가면 여기에 원래 화덕이 있는데 아직 만들고 있는 거고요 여기 원래 뭐가 더 있던 것 같은데 아이라 만나러 볼까요 아 지금 서좀 앉아서 만들고 있어요. 아알겠어요 털을 여기 만들고 계시고요. 그러니까 자 학교. 어. 자 아라웬이 아직 아라웬 있다. 아라웬 있는 거 같은데 아라웬 남자야 근데. 아, 아 그거는 스킨이야지. 자 학교. 오, 오 학교. 자 위에서 올까요 이야. 오 학교 봐봐. 일단 잠깐 켜볼게요. 저저실례니까자 덤바튼 도서관이고요. 어 도서관이야 일단 무서운 도서관. 오오야 텔레포트되는 건가? 여기 수정골들도 이렇게 있고요. 수정골 세상 여기서 올 정모라든가 어 무서운 도서관 고스트 애들 나오는 애들 팀 같은 것도 이제 리고자 반대편 하면 스튜어트가하스튜어트아와 <웃음> 이렇게 오니까 신기하다. 오 이거 1인칭으로 이렇게 오니까 신기한데 원래 대로라면 스튜어트가 이쯤에 아마 있던걸 기억합니다 아예 안보이는 쪽은 어떻게 되지 않을 근데 궁금한게 자그 다음에 넘어가서 어! 아니! <웃음> 아또뭘이런걸 했었다 또 이걸 또아 이거 이거 에 이런거 하지 말라니까 이거 또아 또. 좋습니다 자 포켓몬님 이 석상 원래 유니콘 동상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죠? 뉴트 서버에서 제일 잘생긴 노장님이요 <웃음> 아 로젠젠 석상이다 아, 제 모자 비슷한 것과 이 파란티 마스코트 이왕이면 여기 앞에 로젠젠 글씨 좀 써줄 수 있으니까 로젠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어? <웃음> 얘던져버리 내한테 2019년 5월 17일 로젠젠 다녀감 평화와 번영을 빕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좋네 자 앞으로 이곳은 로젠젠타운이 될 것입니다 어디죠? 뭐죠? 이게 뭐죠? 아! 포워스를 죽이고 싶으신 운영자님을 보여주세요. 단돈 천원. 자, 포워스가 영원히 불에 타 죽는 모습을. 아, 이걸 이렇게? 야, 진짜 잔인하다, 진짜. 무섭다. 자, 포켓몬이 그. 일단 이 인원들하고 이 덤바트 만드는데 총 얼마 나 걸렸습니까? 3주 정도 걸렸습니다. <웃음> 3주? 3주밖에 안 걸렸다고? 이거를 어떻게 디자인한 거예요, 진짜? 그용 님이랑 하프 님이 덤버튼에 그 진짜 들어가갖고 캐릭터로 시사을 찍어요. 네. 일일이 찍고 저한테 보내줘요. 그리고 네. 그거 보고 사이즈 해갖고 만드는데 <웃음> 대조하고 맞춰가면서 그걸또 사이즈를 잰다고요? 네. 궁금한 게이1인칭이라서 우리가 제1인칭으로 보고 있어 안 보일 수 있는데 들어갔을 때안 보이는 부분들은 어떻게 디자인한 겁니까요? 어, 대충 저렇게 챙겼겠다 싶어갖고 그냥 했던 걸로 알아요. 아. 둘러볼까? 자 포켓몬님 우리 그 여기서 뭐 할게 있다면서요 그러고 보니까 뭐래요? 우리 이거 하기로 했자 여기 이거 뭐 하기로 했자 여기서 뭐. 아 시타 아, 그아이 사람들 이거 진짜 어, 내가 이렇게 또 모른척 했는데 또 이거 또 <웃음> 아. 시 죄송하다고 다시 죄송하다고 아 <웃음> 죄송하다고 자 머리 <웃음> 아, 죄송하다 아 잘하란 말이야 어? 자 오늘 뭐 할게 있다면서요? 네 일로 오시죠 아 알겠습니다 이게 뭐죠? 이야 이게 뭔가요 이게? 커팅식이 있겠습니다. 아이고 또 잘했어 잘했어. 아이고 또 마비노기 화이팅 하면서 커팅식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죠? 네. 네. 좋습니다. 자. 네. 자, 커팅식 하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 자, 마비노기 화이팅. 네, 화이팅. 네. 자, 아. 수 아, 박수 써 써. 아 자, 이렇게 해서 한번 마빈이 던바트 마인크래프트 버전 한번 돌아봤고요. 이네 분께서 지금 아직 그 착공하고 계시니까 6월 초에 완공된 던바트의 모습을 기대해 주시 바랍니다. 자, 고생하셨습니다 아유. 아, 고생하셨습니다 자, 마빈이 던바트이었습니다마빈오이요